시긋지긋한이백수 아, 생활 진짜. 이렇게 사는데 그냥 죽는 게나 진짜 저 식물에 코박고 죽어버려야지 진짜 야 아, 진짜 네, 네, 이렇게 사는 죽는 게나 진짜. 헷! 어, 오 어, 이거 진짜 죽을 뻔했어 오 어, 이거 죽을 뻔했네 오 어. 어, 이거 하지 말아야오 어, 깜짝이야 사하지 어. 마라 젊은이형 어색해 어색해 난 우리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응원단장 꽃단장이야 난 이팀에서 매를 맡고 있는 몰매야난 이팀에서 메아리를 맡고 있는 에코야 에코가 뭐예요? 좀 있으면 알게 돼 서두르지 마 좋아 그렇다면 너의 배수 생활을 청산해주도록 하겠다 제 1장 찾기 찾기 찾기 <웃음> 아, <저>, 이래서에 코예요 <웃음> 그렇다면 백수 나중경의 학창 시절을 통해서 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야 나중경 네. 어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너 내일 어머니 당장 모시고 알았어 네. 어 마침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시네요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이야 어, 어, 선생님 <웃음> 그런말많이 들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럴까요? 잠깐! 선생님께 어머니를 부킹시켜준 당신 당신의 직업은 천사 웨이터 웨이터? 웨이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부킹, 부킹 부킹 부킹 부킹 부킹 그렇다 웨이터의 생명은 부킹이다 전직 최고의 웨이터 몰매를 통해 부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이고 형제 아이고 웨이터 두 시계 형제 그래 인마 나한이 분으로 부킹해봐 부킹 이 네. 형제 어, 이 분이 알겠습니다야 11, 12, 침침내 마세요. 아니다 했어요. 이 컴퓨터가 어려운 그가 웨이터가 정말 할수 있을지 실전 테스트에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이반 나중에요예 이제 포킹을 할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이 여자를 포킹할 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를 포킹할 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여자는 못하겠습니더. 아, 아, 포킹 하 아, 제대로 못해서 무슨 최고의 왠다. 잠깐만요! 나 그냥 왜이또 안할래요! 안, 안 돼! 너 뭐가 이렇게 어색하냐 나중교 잘 생각해봐 나중경 너의 친난 백수 생활들을 잘 생각해봐 나중경 <웃음> 백수 나중경내친구랑 여행가자였고 출발 비도여행을 떠났던 나중경비디 <웃음> <웃음> 친구에게 장납을 선물하겠다며 아버지의 발가락 양말에 선물했던 나중경 그럼 이건 어머니 상담이냐? 아, 지난 아, 어머니 생신때 아, 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겠다며 어머니를 천량 백화점으로 데려간 나중경 아, 어머니 생의 선물로 커터칼이리 회복!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차려 라 아, 나중경 정신차려 나중경 너는 할수 있어 나중경 아, 야 잠깐만요 웃웃웃웃 <웃음> <웃음>